고린도전도 두번째 시간인데요 그 두번째 시간에 세번째 내용입니다 <웃음>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웃음> 읽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또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는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 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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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이제 신라와 디모델을 만나가지고 어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그 어 대살람리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게 하려고 신라와 디모데를 그로 보내죠. 신라를 그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와서 사역을 한 거죠.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아서 자비랑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그리스라하고 아굴라 부부도 만나서 같이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터에 이제 신라하고 디모데가 다시 그 고린도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죠. 고린도는 이제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데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한 그런 도시였고 아주 뭐 부패하기가 이 항락과 그, 퇴폐한 문화가 아주 가득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그렇게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이제, 신라와 디모데가 돌아온 걸 보고 힘을 얻어서, 또,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한 가난 중에서 또, 또, 부조를 보내주고, 선교비를 보내줘서 힘을 얻어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증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뭐 그렇게 증거한 게 아닌가?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전에는 해서 물밑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계해서 이제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분명하게 증거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 세계적으로 보면 최상의 그 문명을 구가하던 고린도인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절실이 필요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뉴욕 맨하탄 한 가운데 가서도 그 복음의 내용을 증거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제 볼 안목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세상의 그 화려한 한시적인 영광의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그 문화관의 정신을 팔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동체로서 새 사람으로서 이제 근본적으로 그 정체를 어떻게 드러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아는 거죠. 세례를 받는 사람, 세례를 받고 교회에 가입한 사람은 그걸 알고 이제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웃음> 기쁜 마음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열악하든 뭐 대적자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려서 난리를 피든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이제 거기서 주님의 말씀과 성신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 가장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복음에 비친 자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모두에게 필요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심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증거했습니다. 세상의 이 모든 그난 문제들 뭐뭐 뭐 개인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국가적인 문제라든가 이 파괴되는 자연환경과의 문제 모든 비조물과의 문제 이런 문제들 앞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보고만 해서 그걸 찾지 않으면 그늘 현상적인 치료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 현상적인 치료밖에 되지 않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육신과 세상과 사단에게 매였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 자연스럽게 신령하게 주님을 그, 주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해야죠. 그게 이제 신자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 세상의 그돈 맛, 세상 맛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맛. 먹고, 입고, 즐기고, 어, 그 아주 감각적으로나 오감을 다 충족하는 그런 맛. 그런 맛을 뛰어넘는 그런 보음의그 그 가치와 영광을 잘 알고 이제 신자로서 살아야 흔들림이 없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이 가늠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그 그렇게 주님이 그 주님이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줘도 우리가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패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끌고 뭐, 세상에 볼거리, 뭐, 먹을거리 너무 많은데, 그거,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거를 절제해가면서, 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미혹이 돼서 흔들거리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죄의 백성들은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라면, 진짜 근본적인 데서 흔들림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게 그들의 그, 그, 한시적인 그런 영광, 한시적인 그런 쾌락, 그, 깊, 뭐, 즐거움, 그런 것들을 그, 해결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제 복음인 걸 알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셔서 이때까지 끌고 오셨는가. 구속 역사를 어떻게 차서 있게 우리한테 그 높고 넓고 또 깊은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그 사랑을 보이시며 그 일을 해오셨는가. 그리토가 하나님이신데 그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그 일을 다 감당하셨다. 그게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뭐, 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거기서 떨어지는 거뭐 취해가지고, 뭐, 더, 뭐좀 선진 사회 속에 살아가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최상인 게 아닌 거죠. 아무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제, <웃음> 제사장 나라로서 세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우뚝 쓸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에 젖어가지고, 이제 그리토를 받지 못하는 거죠. 구주이신 그리토, 세상의 구주이신. 이스라엘의 구주로 어, 축소시켜 놓은 거잖아요. 국, 국수주의적인 생각에서, 민족주의적인 생각에서. 주님의 그 생각은, 그 사람의 생각하고 다른 거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시가 이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고 또 이삭으로 말미암는 그런 그 시가 천하의 구원의 구주가 된다. 그거를 이제 저들은 그거를 못 받는 것이에요. 그 좁아질 대로 좁아져가지고. 구원을 협소하게 아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도 아니고, 또 성신의 그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심 제도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심 질서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권력으로 삼아가지고 형제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섬기 주님도 천지의 대주제로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는데 그 제자들이 오히려 지배 권력으로 어 역할을 하려고 한다 서로 섬겨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걸안 하고 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이게 유대인들이 그래서 못 받은 거예요. 보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아주 좁아질 대로 좁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현상을 미리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너희가 종말의 날에 그런 일을 당할 때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런 속에서 주의 성신께서 할 말을 너희 입에 다 넣어줄 것이다. 너희 <웃음> 그런 가르침을 베푸셨죠. 그리고 그렇게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어떡하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웃음> 그 세상의 모든 그런 때 모든 것들 티끌과 같은 일들을 떨어버리는 거이요 이제 그리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은 그것으로 이제 다 감당한 거다 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여기서는 옷을 떨어버린데 사실은 뭐 같은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는 유대인들은 유자만 들어가도 쳐다도 안 본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딱 손을 놓는 거죠. 바울이 그 로마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자기 백성, 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9장, 10장. 9장뭐그 그 내용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 나오고. 그,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야만이나 다 그리 또 하나, 하나가 되게 하고, 한세 사람으로서 지어져 가고, 그 완성의 세계로 나가도록. 그 미래의 이스라엘은 그런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해명을 한 거죠. <웃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그 대적하던 다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떠나면 저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디도 유소, 유스도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 유대교로 개종했던 로마인인데, 그 사람이 그 고린도 선교의 최초의 중심지를 자기 집으로 제공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압박과 다수의 그 사람들의 그정정 그 정경 어, 그 정정유착이 아니 정종유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하는데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기꺼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뭐, 이 디도 유스도에 대해서는 사법마다 이름이 좀 달리 나타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 디, 다른 곳에서는 디오 유스도 혹은 또뭐 다른 사법마다 유스도라고 쓰기만, 쓰이, 쓰이기도 했고, 또 가이오라고, 가이오 디도 유스토라고 윌리엄 램지경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디도 유스도 집을 중심으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죠. 바울이 이제 아주 모든 유대인들과 이제 관계를 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에 기록에서 또 나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 공부할 때 잠시 보았지만, 회당장은 회당의 유일한 장이 아닙니다. 많은 원로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들 중 하나가 그리스보였고,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습니다 물론 그가 고린도 지역의 최초의 신자는 아닙니다. 디도 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면 고린도 지역의 최초의 그 신자는 스데바나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그리스는그 지역의 신자들 중 뛰어나 보이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는 그 고린도 교회에 훌륭한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면 그 1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에게 직접 세례를 준것 같습니다. 바울이 뭐 모든 사람들을 다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리스보가 직접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으로 그의 집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단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나 또 고린도서에 보면 나오는 그 에라스토, 가이오, 글로에, 베베, 부드나도 아가이고 등등이 그때 믿었거나 또 믿게 될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 소세네 같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이그 소세네는 아마 그리스보의 후임이었을 것이거나 그리스보의 동료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보의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증거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신케 되는 일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뭐,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이제 선교여행에서 숱하게 겪었던 그런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전에 뭐, 뭐, 빌리포또데살로니가또 뭐, 베레아, <웃음> 아덴, 이런 데서 이제 지나오면서 또 뭐, 그전에 1차 전도여행 때도 그랬지만, 믿기는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가 이제 유대인들이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 사람들이라 늘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언제 위협이 있으면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런 생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를 하면서. 처음에 성과가, 성과가 이렇게 금방 나타나는 타지만, 결국 그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난 선교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서 그것이 상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쪽 구석으로 또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선뜻 나서서 일을 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게시하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게시였습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하셨을 때와 같은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또 58장 1절 등등의 내용에서 가르쳤던 말씀인데 그리고 그에 대해 보증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셨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약한 존재들은 이렇게 환경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면 굉장히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선교 대 사명을 내리실 때 약속하신 것이지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런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계속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셨죠.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이야 20절까지. 큰그 사명을 주실 때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오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직접 또 <웃음> 나타나셔서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웃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런 사실을 확,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언약의 그 복과 같은 것인데, 23장 4절부터 27장 3절 사이에 그런 언약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은 더 이상 이제 대적 세력의 활동에 대해 그냥 강과하지 않으시고, 치리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그, 부활에, 증인이 될 것이라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끝까지 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것인데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됐습니다. 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공생애 중에 또이우리에 우리,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양들이 이 고린도에 많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흩어진 주님의 양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그런 흩어진 양들이 그곳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냥 그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뭐 예배하는 걸로 족하지 않아요. 그들끼리만 교제하는 거, 그들끼리만 봉사하는 걸로 족하지 않아요. 그걸 증거하고 또 증거해서 남은 자들을 불로 모아가지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서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일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늘그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그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그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죠. 칼빈이 그런 얘기,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구원을, 구원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진 건요, 그 사람 안에 의지의 전환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의지의 전환이 있어요. 그는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주님 안에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뭐, 개인플레이 하고, 그런, 그런 게 없습니다. 이따 오후에 이제 교회법 공부에도 보지만 그 교회를 떠난 무슨 선교 사역이나 이런 게 없어요. 교회 앞에서 서약하고 교회 파송을 받아서 교회로, 아로그 선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남의 식구예요. 한 식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남의 식구예요. 음. 교회법으로도 확, 확실히 정해줬어요. 근데 이제 한 지체라고 하고 한 몸이라고 하면서 개인 플레이 하는 사람. 그참 위험한 위험한 사람들.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 구원은 공동체로서의 이 새로운 사회로서의 구원이에요. 개인이 말살되지 않고 개인이 이제 그 사회 안에서 의미를 갖고 행, 행보해 나가는 그런 그런 개인이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 것이. 그걸 또 너무 또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묵, 묶으려고 하는 게 이제 교권주의자들이고 아주, 아주 못된먹은 것인데, 그 지교회 안에 그냥 가둬놓고 옴삭살삭 못하게 하는, 그것도 아주 고약한 것이고, 로마 캐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보편의 교회라고 할 때, 지교회가 보편의 교회예요. 그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니까, 그, 그 주님의 그 무리들을 차, 찾아서 행보하는 것. 그 신자들의 책임이에요. 나 혼자나 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끝내, 끝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또인의 사명은 흩어진 주님의 양들을 모아 뭐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양들이 이제 그곳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런 일을 위해 뽑힘을 받은 자에게 아주 자극이 되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사도로서의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에 가장 그 부합한 말씀을 그 함께 하시면서 게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들림이 없이 그 지역에서 이제 1년 6개월이나 고린 2차 전도여행의 절반 이상을 거기서 보내면서 사역을 하는거죠. 참으로 주님의 위로는 시의적절한 것입니다. 바울이 위기 가운데 침체되어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심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갈리오 사건에서 구체적인 입증이 됩니다. 주님이 진짜 말로만 하시고 멀리 뒤짐지고 계신가 그게 아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면 얼마나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그런 구속 역사를 보면 지금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안 보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보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주님의 위로와 힘주심으로 새로운 용기를 얻어 영적 위기에서 심체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맡은 사명을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잘 감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 그곳에 머물려고 멈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차 전도, 전도 여행의 절반의 시간을 그 이곳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래 있게 될 원동력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거하면서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그릇된 형, 형 그릇되게 형성된 인습들과 허영의 그 방탕한 문화들을 물리치고 그성 중에 거하는. 그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하는 일과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인격 형성과 문화 건설을 이룩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고린도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이제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그 이제 그리스 지금 남부고 그, 그 <웃음> 그 반도, 고린도 운하가 뚫려있지만 그,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무엇이었겠는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경륜 안에서 계시사적인 관점에서 차서 있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토에 대한 그림자와 실체로서의 관계, 그예표와실제 내용, 그리고 모형과 본체에 대한 그런 것, 예언과 성취 등을 다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응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가셨다는 사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참상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정체성과 그 목표 등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문제 많고 타락한 도시에서 유일한 복음이 되는 그리또의 도에 대해서 차서 있게 그 심도 있게 또 하나씩 가르쳤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언급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을 말씀한 거죠. 이죠 예수 믿고 그냥 나 혼자 축복받아서 잘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인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옛 아담이 실패하고, 옛 아담이 그 버렸던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옛 아담에게 약속됐던 그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새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노동명령 명령 문화명령, 혼인명령 이런 것들이 이제 재창조된 존재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그 문화 건설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빌붙어 가지고 그 거렁뱅이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족으로서 당당하게 비록 외모는 남루하고 뭐뭐 뭐 형편 없을지 몰라도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참 미스테리온이에요. 그게 아주 비밀이고, 아주 놀라운 그, 그게 드러난 비밀이다. 그리토께서 드러난 비밀로 오셔서 그런 일들을 성취하셨어요. 그리토의 지체들은 그 드러난 비밀을 이제 차서 있게 취함으로써 그 영광을 누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도 두 번째 부분의 세 번째 내용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신라와 디모데가 빌립보와 마게도냐로부터 온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대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펼쳐져서 그곳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겨야 하는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회방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옷을 떨어 언약의 저주를 선언하고 그들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모두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거죠. 그 사람의, 바울의 무슨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니까 재능이 뛰어나지는 거고, 주님과 같이 되는 거고, 예? 네? 그 아주 고고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사람 자체의 무슨 능력이나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이 그런 어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으로 불안해할 때 주님이 또 직접 또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것을 깨우치시면서 죄백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일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웃음> 아무튼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간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그곳에서 잘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약속한 내용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도 거기에 온전히 쓰임 받아서 자신들을 다 들여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위로가 있고 또 주님의 격려가 있고 주님의 그 <웃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나 부자는 오늘 고린도 어, 전도 두 번째 내용의 그세 번째 부분을 보았사옵나이다. 바울이 응. 그 당시 최첨단의 그 우상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내용을 증거했지만. 정작 받아야 될 유대인들은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수의 그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자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죄에 거룩한 사회를 이루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엄나이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극을 받은 또 유대인들 중 몇몇이 죄에 자 자녀로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 그런 속에서도 대다수가 이제 유대인과, 대다수의 그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제 있으므로 두려움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 직접 또 찾아오셔서 이전에 약속을 하신 것이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그성 중에 죄 백성이 많다고 하는 것들을 일깨우시며 그의 이방인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셨사옵나이다. <웃음> 주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다는 것을 어, 차서 있게 잘 이루어 가시는 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이런 우리 앞선 어, 믿음의 선진들의 사역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주의 몸인 교회 연합돼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웃음> 그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으로 지어져가는 교회한 지체들이 되었었는데 이 지체들로서 마땅히 이제 주님 앞에서 취해야 될 모형, 모양들을 잘 나타내고 나가게 하시고 또이 시대 앞에서 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코앞에 그 자기 현실적인 것에 다시 메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답게 주님의 품위를 발휘하고 주님께서 목표하신 아름다운 사회를 잘 형성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곳에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Thank right. you.